2022년 4분기 Q&A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그 답변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게임 최적화 부분은 개선하고 있으나 정확히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차기 이성 영웅 출시 계획은 일러스트가 있다고 해도 무리하게 출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출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약하지 못하고 있는 영웅의 개선과 활용처 추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피의 감소 노드 관련 밸런싱 작업과 루피나와 라네 비롯한 영웅들의 밸런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레 저해차 개선 계획은 아직 구상 중이라고 하네요. 보스 러쉬 콘텐츠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였습니다. 도전 횟수, 재입장 횟수 제한을 삭제 예정이며. 제한 시간이 증가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보스 공략의 난이도가 대폭 낮아지고 이를 통해 많은 기사님들께서 지금보다 많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스러쉬 개선은 1분기 내에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다음 부분은 시즌 업적본입니다. 난이도 조정이 있을 예정인데요. 4단계의 보상까지는 좀더 다소 하향 조정할 예정이지만 최종 보상의 경우는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휴식기 고려 개수 조정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프리셋의 경우 현재 30개까지 확장하였고 프리셋 미지원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카마존 콘텐츠의 프리셋 기능이 2월 내에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번째 수련방은 상반기 중 굿즈 추가와 함께 굿즈 슬롯이 오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3월 중에는 장비 일갈 고정진화 추가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환 결과 확인되어 기능 추가, 길드명 변경 기능 추가 등등 여러 편의성 UI 개선 등이 있네요 그리고 보스 몬스터 아라크네 방어력 감소 관련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r 두개의 동시 파괴 공략은 의도치 않은 사항이었으나 이는 따로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공략법이 될수 있도록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다이애대모험인데요 왜 하필 다이애대모험을 콜라보했는가? 가테가 고정의 감성이 녹아있는 것이 특징인 만큼 드래곤캐스트 시리즈인 다이애대모험 이런 감성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였고 최근에 애니메이션이 리메이크 되기도 했기에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니었다 <웃음> 다음은 커뮤니티 기능들인데요 친구소 확장은 검토 중입니다 농장대 나무, 돌 위치 이동 기능은 개발 중이지만 추가로 나무나 돌을 획득할 수 있는 계획은 없다고 하네요 그 다음 굿즈 부분은 갓텍 OSD 호화판이 3월 중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온라인 스토어의 신규 굿즈 판매 계획도 팔기 위해서 제작 중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오프 행사도 당연히 계획 중이니 많이 기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글 플레이 게임즈는 1월 19일에 출시가 되었고요 가디언 테이즈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사본기 Q&A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사본기 Q&A에서 몇 가지 질문들을좀 살펴봤고요. 이걸로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좋은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안녕!